What is good? 와우!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또 신기한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노래의 주인은 저는 아오. 처음 들어보지만 네. 피처링 아티스트가 또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? <웃음>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. 피처링 아티스트 누구죠? BTS의 슈가님 그리고 이 원작자는 바로 맥스라는 분의 신곡 Blueberry Eyes. 와우! Wow. 자 오늘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스를 해볼건데 저희는 네. 사실 아까 앞서에도 말했지만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. 하지만 진짜 피처링 하나 보고 음. 저희가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게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슈가님은 음. 아시죠? 아. 월드스타잖아요 랩을 잘하시잖아요 네네. 오케이 그러면 오늘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스에서도 슈가님의 왠지 랩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굉장히 기대되니까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, 2, 3, 릿, 액션! 아이스 그러니까 파랑 오. 눈을 말하는 건가? 블루베리 아이스. 그런가? 와 o 사 g a blueberry eyes. Kuronga. Damn, 되게 바이브가 한국적인데? 음, 비트감이나 이런 게. 와우. 아 임신한 거예요? 기분 좋아지는 영상과 네. 진행 멜로딘 것 같아요. 예. <웃음> 와, 와, 와. 슈가님이죠. 시어에이에이 어, 이분들이 음. 립싱크를 한국어로 치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정말 뭔가 어. 이런 광경을 내가 살면서 맞아요. 본다는 그런 상상조차 음. 해보지 못했는데. 아, 뭐 진짜 뭐 한국 아티스트가 뭐 어쩌다 보면 이제 외국 피처링에 음. 들어갈 수도 있지만. 네. 거의 다저 생각에는 그냥 영어로 하거나 음. 아니면 좀그 노래 그쵸. 진행에 맞게 이렇게 진행했던 그쵸, 것 같은데 그쵸. 이렇게 진짜 거의 한 90%? 한국말로 진행하는 위처링이 들어간 걸또 처음 보고 또 자막도 한국말로 나오고 네. 심지어 지금 맥스님인 것 같은데 네. 맥스님이 똑같이 한국말로 네. 립싱크하니까 좀 소름 돋네요 저도 이렇게 어. 좀 소름이 돋으면서 근데 이제 곡 자체가 음. 저는 분위기나 그런 게 음. 한국 약간 인디 R&B나 아. 그런 쪽의 감성이랑 좀잘 맞지 않나? 음. 뭔가 한국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. 그런 느낌이다. 그리고 되게 노래도 뭐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 네. 그냥 사랑에 대한 그런 음.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보면 서냥 기분 좋아지는 약간 네, 그런 맞아요. 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계속 보도록 할게요. Okay, let's get it. 네. 블루베리 아이스라는 자체가 되게 은유적이어서 음. 음. 좋네요. 칼라도라고 약간 펄렐도 생각나지 않아요? 어, 약간 음. <웃음> 댄스타인? <다인. 웃음> 두 분이 진짜 저 사이인가? 아, <웃음> 케미가 좋아 보여요? 네 <웃음> 그 남성분의 그 눈빛 있잖아요. 네. 한국말로 하면 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. 진짜 음. <웃음> 여성분 바라볼 때꿀 떨어지는 <웃음> 것 같아요. 오 보컬도 되게 좋네요. 뒤에 음. 어, 되게 잔잔하게 끝나. 와. 아름답네 전반적으로. 네. 와우. Max. m 오케이. Okay. 음. 제 크레딧을 <웃음> 열심히 <웃음> 넣어놨네요. <웃음> 중요합니다. <웃음> 맞아요. 오케이. Okay. 쿨. Cool. 저 오늘 Max의 b l u e b e r 듣고 간데 어떠셨어요?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일단 노래를 얘기하자면은 음. 한국 사람들이 음.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음.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카페에 가는 걸 음. 좋아하잖아요 아. 카페에 딱 어울릴 만한 맞아요. 그런 사운드가 아니에요 카페나 그냥 조용한 뭐 라운지 펍 같은 데서 음. 그냥 뭐 재즈 펍 이런 데서 그냥 네. 흘러나올 때 그냥 기분 좋게 분위기에 딱 음. 어울리게 들을 만한 그런 가벼운 노래 네. 가볍다는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. 정말 이렇게 뭐 무겁게 캐주얼하다 어, 캐주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냥 틀어놔도 어울릴 것같은 그런 네. 노래여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많이. 리뷰를 하기에는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네. 느낌이어서 그랬고 저희는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슈가 님의 그 파트였는데, 아. 어 저는 조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저 오히려 슈가 님이 나오지 않고 이분들이 이 립싱크를 쳤기 때문에 음. 더 뭔가 이 뮤비가 음. 신기하면서 맞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저, 저한테는 저는 일단 가사. 한국말 90% 일단 거의 소름받았고 일단 이 디렉터가 의도한 게 뭔진 모르겠지만 한국말 자막까지 넣어줬다는 거 음흠.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으로 한국말로 랩을 했으면 은 이게 어쨌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자막은 또 영어로 들어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. 그걸 한국말로 해주니까 이게 진짜 한국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갔구나 음.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서 음. 외국인의 입장에서 음. 그 뭔가 이국적이잖아요 아. 그 한글 자체가 그쵸.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음. 좀 이국적이잖아요 음.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, 오, 진짜 여러분들도 맥스의 이제 블루베리 아이즈 피처링 슈가 Of BTS 듣고 왔는데, mm -hmm. 정말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노래 자체도 스무스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 듣기 굉장히 좋지만, 네. 슈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진짜 이거 들었을 때 너무나 자랑스럽고, 네. 진짜 너무 멋있는 감정이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,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은 진짜 댓글 좀 남겨주세요. 네. Here we go. If you guys like this video, press like, press subscribe, and alarming please.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오늘 이렇게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뮤직비디오도 곧 나오니까 저희의 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그때까지 멋있는 행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Lit, Action!